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6화에서 서태양은 끈질긴 추적 끝에 주에라를 찾았습니다. 주에라는 본인의 과거가 탈론할까봐 서태양 을 피하고 다시는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27화부터는 주에라 가 서태양을 유혹하며 집요하게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27화 예고를 보면 남유진의 딸인 남소희가 길을 잃고 헤맵니다. 이때 남지석이 남소희를 보고 보호해주죠. 잃어버렸던 한 가족의 만남이었 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하 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겠지요. 27화 예고 장면에는 안 나왔지만 홈페이지에서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남지석이 사고의 위험을 겪게 될때첫태양이 남지석을 구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지석이 잃어버린 가족이었던 남소이를 만난 것처럼 서태양도 잃어버린 가족인 남지석을 만난 것이었죠. 이런 연출을 통해 앞으로 정계의 복선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서태양은 남지석의 친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말에선 차기 yj그룹의 후계자로 확정되겠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27화부터는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갈까요? 서태양은 남지석을 구해주고 남지석은 고마움에 서태양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만중은 항상 객관적이고 다른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서 항상 정겨울을 보호해주던 좋은 사람이죠. 그런 남만중도 아들 남지석의 문제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서태양이 남지석을 구해주고 집에 초대되자 남만중은 서태양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던 서태양을 yj그룹에 입사 제안을 하죠. 서태양은 처음에는 거절하겠지만 정겨울이 오빠랑 같이 회사에 다니면 좋겠다는 말도 할테고 서태양 본인도 오세연 의 죽음에 주애라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yj그룹에 입사 하게 됩니다. 주애라는 서태양이 yj그룹에 입사하자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며 불안해하는데요. 백부작 중에 이제 26화밖에 방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태양도 당장 주애라의 실체를 밝히지는 못하고 천천히 진실을 향해 발을 디뎌나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가 틀어질 텐데요. 우선은 남유진이 이쁘고 능력있는 오세린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주애라는 너무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세린의 아름다운 미모와 정겨울의 똑똑함과 친절하고 밝은 인성에 반해서 주애라 몰래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하죠. 이런 상황을 주애라가 모를 리는 없는데요. 주애라는질투어 분노를 갖게 되다가 그녀도 남유진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애라 앞에 진짜 왕자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주애라는 서태양이 남지석의 친아들이란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인 서태양도 잘 몰랐던 부분을 주애라가 먼저 알아챌 텐데요. 과거에 남유진의 아버지 남현석과 남지석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유진의 어머니 차영란을 통해 엿듣게 되는 것이죠. 남현석에게도 아들이 있었고 잃어버린 상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현석의 아들이 서태양인 것은 모르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밀의 여자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남지석에 대해 나온 부분을 보면 남지석은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어떤 여자를 그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남지석은 과거의 연인이었다. 서태양의 엄마 서정혜를 그려왔던 것이죠. 주혜라는 남지석의 그림을 보다가 그림 속의 여자가 서태양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영란의 말과 남지석의 그림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죠. 서태양이 남지석의 숨겨진 아들이었음을요. 또한 보통의 재벌집 승계를 생각해보면 남지석이 장남입니다. 그렇다면 남지석의 아들 서태양이 남현석의 아들 남유진보다 후계를 물려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주에라는 바람둥이에다 차남의 아들인 남유진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성 좋고 결정적으로 장남의 아들인 서태양에게 더 관심을 갖 습니다. 서태양은 주에라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주에라 가 작업하기에 더욱 수월하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주에라는 이제 남유진을 밀어내 고 서태양이 그룹 후계를 물려받게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겨울은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죠. 정겨울이 만약 서태양이 남지석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주에라의 계획을 눈치채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서태양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다간 주에라에게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올수 있는데요. 정겨울의 현명한 상황판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신가요? 서태양이 남지석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에라는 서태양과 남유진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으로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서태양이 하루라도 빨리 주에라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겨울이 제대로 된 복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